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딱딱하고 견고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지며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4월 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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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네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함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드도에게 가서 내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잘 언급되어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함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제자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혹 모진 고난과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귀한공의원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의회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완전한 사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본체였습니다. 이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부자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이 속해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그런 공의회의 공회원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가 받아야 할 비난은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고립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또부와 명성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를 걱정을 하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요 심판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아리마데 사람 요셉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에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무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시던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추앙받고 영광받으시던 그때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장례를 지내야 하고 수습을 해야 한 이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낙위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 속에 당당하게 예수님 옆에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단을 당하실 때 모두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혹여나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 나에게 불똥이 튀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단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히 외면당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때로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주었던 제자들에게까지 완전히 버려지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감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완전히 버려지시기까지 순종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제 제사장들은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할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끝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빨리 처리해줄 것에 대해 논의하던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모든 희망과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의 모든 꿈이 무너진 그때 제자들 중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논쟁하던 그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열광하던 소리가 이제는 예수를 못 박아라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구원자냐는 라 비판의 소리로 바뀌었을 때 아리만의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고 두려워했던 요셉이 이제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번도 장례를 치워보지 않았던 돌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무엇이 이 아리메르 사람 요셉을 바꾸어 놓았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셉의 행동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가 똑같은 장면을 누가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르메데 사람 요셉을 보며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불이익과 비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고립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며 작은 자 중에 하나 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리메데 사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주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를 간절,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바로 아르메데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르메데 사람 요셉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모두가 떠나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때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그때 아르메데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고 나의 소유 나의 권력 나의 명성 따위에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자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과 그의 삶의 왕대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당해지고 더 이상 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누가 무리이며 누가 제자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영광받으실 때 기적을 베푸시며 존경받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을 때 환호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그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그 무리와 진정한 제자가 나뉩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손해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병,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때 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현실감도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곁에 묵묵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리마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대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불이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야 할 손가락질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